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린애플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여기 영입 네. 월드 리뷰입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데,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자, 이렇게 있고, 우선 이쪽 방은, 2018, 뭐, 이렇게 써있긴 있는데, 이거는 불 키, 끄고 킬수 있는 거? 안 되나보네? 이제 이렇게 있고, 배경은 하늘은 하늘만 보이는 게 좋을 거나? 어, 어자 아마 또, 아 밑에는 없는데 하늘을 보면은 좋네요, 이제 별도 있고 약간 흐리는 것 같고 이제 오영 무슨 영상 같은 걸 틀어주네요, 자장 들어오니까 소리는 된것 같고 자 우선 요렇게된것 같고요 자 이제 이쪽 방을 봤으니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긴 닫혀 있네 <웃음> 자 여기가 거실인 것 같아요 어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부엌 겸아 여기 오오 오, 뭐지 이렇게 하면 오나? 그럼 뭔가 여기 누르니까 오는데오 어, 뭐지? 그럼 이거 하면 햄버거 오나? 오, 오 햄버거다 헉. 오 햄버거 나오는데? 오오아 이거 누르면은 짜잔 다 커다나온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오 어, 열쇠? 이 열쇠는 어디에 써먹는가? 여긴가? 오, 오, 오, 진짜 됐어. 헉, 오, 이, 이, 이, 아, 결긴가? 오, 람브르기라는 차가 있는데, 올, 포탈이 두개 있고, 이제 차가 있네요. 아, 여기 차고장, 차고지고 는게 약간 이제 주차장 같은 거? 지하 주차장, 아, 레벨란, 저거 끄죠? 주차장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베란다 가는 것 같아요. 열면은, 아, 여기 헉, 잠깐만, 오, 이거 온천이잖아. 스파, 와 스파와. <웃음> 세상에 좋은 거 같은데. 오, 이렇게 있고 오, 축구장. <웃음> 세상에 강아지 있어. 어떻게? 로봇 강아지인데. 아, 강아지 귀엽다. 이거를 어, 이거를 잡아서 어, 오, 오, 오, 오, 떨어져다는데 오! 아, 오, 귀여워. 어떻게? 어, 아이고, 어떻게 귀여워. 헉, 탈 수도 있어. 우와.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고쇼 하면은 물고 물고 아이 귀여워 그래서 이를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놓고 안되겠네 VR로 하면은 두개될거 같대 오? 펭귄 기계 같은데 오? 신기하네 오 여긴 개집 개집이겠구나 어? 뭐지? 개집도 열린? 어? 헉, 열린다! 창고인가? 아 창고네 근데 들어갈 수가 없다 어 들어가지다 아 물뿌리기 이렇게 있네요 어, 짜짭짜뽀오 근데 많이 생겨놨네 이렇게 있고요 우선은 음. 신기하다 이제 거실을 좀 둘러보고 이것도 똑같이 나오네 어 이건 뭐지 꼭아 이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영어 할수 있는 사람이신 분들은 가서 이거 해도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다른 방쪽 요 소파 이렇게 있고 음. 저옷 지하도 있는데 어 열리나? 어 열린다. 어요렇게 지하? 어어 영화관 <웃음> 여기 영화관 있네. 오. 아, 여기서 이제 링크 뭐 하는, 아, 여기다 링크를 해서 치면은 되는 건가 봐. 아. 그래서 이제 여기 플레이 해서 보면 되는구나. 오. 지하 영화관 있다, 여기. 오. 진짜 좋은데요? 오. 이건 이쪽 방. 와, 방인데, 오. 깨끗하다. 음. 음, 똑같다. 그래도 깨끗하다 자 이번엔 다른 방 여기 아까 보이는 게 지하에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어 여기는 안되나보다 여기는 안되나봐요 자 이제 1층하고 지하로 이제 여기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 봅시다 오 난로도 있고 음흠, 자 이제 여기로 2층 우선 여기 첫번째 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로 화장실 음 화장실이네요. 자, 이제 요쪽 방. 그런가 봐요. 많이 이게 분자집이네. 배구? 여기 배구 선수였나 보다. 응, 트로피도 있고. 어, 체스? 오, 헉, 펜도 있네. 이런 펜 이런 거다 있네요. 오, 좋다. 2층, 헉, 2층 침대까지. 야, 쌍둥이인가 보다. 쌍둥이 아니면은 자매구나. 오, 이게 게임 이런 게 있네. 오, 이분 이쪽 방. 자, 이제 여기면 오 오, 여 여기도 있고. 어? 우 와, 이렇게 사진이 여태 사람들 모여 있는 걸 찍은 걸 여기다 이제 하셨네. 오, 맞네요. 오, 좋다, 좋다. 어, 뭐야 여기 안방인가봐 여기. 와, 넓다. <웃음> 드레스룸! 야 여기 드레스룸이네. 와 거울도 있고. 와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화장실인가? <웃음> 와 아까 그 2층 그냥 화장실보다 너무 좋고 와 좋는데요? <웃음> 열린다 이거. 어, 이거 화면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여기가 뭘 화면은? 물이 나오나? 어, 오, 오, 오, 물이 나오겠다, 이거. 이, 이, 잡아라. 됐다. 오, 물이 나온다. 오. 설마, 여기도 물? 와, 상황궁 해도 되겠다. 오진다. 거울도 갖고 올수 있어? 얍! 얍! 얍! 아, 안 보이네. 아 오. 자,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이 월드를 리뷰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자 우선 요것도 컨텐츠나 이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는 요, 여기까지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럼 빠빠 안녕.